한타 아, 먹여 돌려서 아이고 아가들 주쭈 먹이느라고 힘들어 저몽이 돌려와 아이고 아가들 주쭈 먹이느라고 한타도 먹어야지 저식다한 먹자 한타, 고구마 먹으려고 일어나버렸어. 아가들 뭐이 없고. 야, 한타야. 고구마 먹으려고 탈출해버렸어. 거기 있지 거기 있면좋 텐데. 한타야, 너 치마다. 고구마 먹으려고 아가들 쭈쭈 빨고 있는데 막 튀어나오면 어떡해. 아, 너 한타, 진짜, 진짜. 그렇게 고구마가 좋아?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줄게. 아이고, 아이고. 그런다고. 알겠습니다. 아이구리 자몽이 아이구리 자몽이 애네들 나오려고 난리고 자몽이 줄거야 우리 예쁜 자몽이 고구마가 반 고구마를 샀네 못먹지겠어아유 고구마가 요새 반 고구마가 나오네 얘들 기다려 자몽이 뭐지 그거 기다려 들야 자몽이 아, 죽어 애 a 랑랑 산책 가고 싶어. 오, 프랑 m a 랑 산책 가고 싶어? 아이고, 아이고. 아, 이고 아이고, 아귀여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아이고장몽 아, 에피가망고랑산책하고싶대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구, 아이이구 아이구, 아 아이구, 아이구, 아이 아이구, 귀여워 짜몽이 1등 블루 기다려 블루 기다려 기다려 한타 2등 기다려 블루 블루 3등 자몽아 다 먹었어? 기다려 자몽이 아직 안 먹었어 아이고 얌전하게 잘 기다려요 한타 2발 준비해야 되겠다 짜몽이 1등 한타 2등 블루 3등 짜몽이 1등 꼭 씹어먹어 안돼 기다려 자꾸 너 수치게 하지 마 아주 한타 이든 <웃음> 블루 삼든. <삼들. 웃음>